선생 그러면 이제 기본기를 해봤으니 이제 네네. 다음에 또 어떤 수, 수련을 이어가면 좋을까요? 몸을 풀었으니 이제 비트를 한번 치볼게요. 저도 좀 많이 실천주의라서 이제 그냥 일반 프로들이 비트도 치는 것처럼 저도 많이 치거든요. 근데 단지 타이가 있다면 이제 한번 키트로 주는데 맨손 칠 때는 이두 개가 가는 게 중점이겠죠. 이렇게 치보겠습니다. 아저 제가, 제가 사범님 거를 한번 받아 보면 안 됩니까? <웃음> 아 어, 근데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 미트이기 때문에 네. 어, 저도 풀파로 치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팡! 이런 느낌. What the? 아, 왜로 <웃음> 글러브랑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글러브를 끼면 이 소목의 힘이 사실 보호를 받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렇게 치려면 이게 그저 네. 체육관에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글러브 끼고 받는 미트는 네. 이게 빵 때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부위가 네. 밀리는 느낌이라면 네. 방금 사범님이 치신 거는 뚫고 들어오는데요? 일단, 어, 글러브랑 다른 게 뭐냐면, 네. 저희는 이제 글러브를 이렇게 좀 바보된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 치는 맛이 없으니까. 네. 이제 이 조건 두 개에 맞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똑같이 원투 치시는데 조건 네. 두 개로 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셋. 그냥 기본이 너무 잘 되실 실입니다. <웃음> 네, 이제 여기서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어, 네. 여기서 네. 이제 어, 좀 있다 0 미트를 칠을 건데 지금은 가벼운 미트 쳐서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네, 이 소모 게임이 부담이 안 가지만. 오. 치고 싶시죠 온도. 네. 네. 어, 맞죠? <웃음> 맞죠? <웃음> 맞죠? 네. 꼭 그렇죠. 꼭 그렇죠. 꼭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 두 개를 이용해서 어, 이제. 발차기도 아까이겠지만 이제 이게 사이드로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도로차기 45도 차이안 찾집니다. 음, 가머차지 이렇게 찾집니다. 와우, 극진식으로 네. 그 대련하자면 움직, 좀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치면서 <목소리> <목소리> 어, 아, 아, 참, 참, 참. <목소리> 예 이런 식으로 이걸 제가 너무 받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이걸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떨지. 네. 제 이거를 제 밸런스 잡기 좋은 게 잡으시면 대는 자세로 버텨요. 자세. 이렇게 버텨요. 대륜 자세. 아, 네네. 그시고 어, 저는 극진마다 스타일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극진마다 스타일은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스타일 이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유. 저는 파워 파이터가니거든요 때문에 몸무게도 가볍고 세일에 나가면 100kg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치면 제가 안 밀리겠죠. 음, 좀 밀리는데요? <웃음> 아, 요 <웃음> 아, <좀. 웃음> <웃음> 저는 이제 네. 단계 치는 스타일입니다 음. 단계 치면. 네 체중을 붙이고 온 스타일 오 이런 느낌 이거 해도 아파 이거 해도 아파 네, 해도 아파. 네. 네. 데미지가 네.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건 임팩트거든요 이런 느낌 우와 <웃음> 네. 우와 이거를 받고 치는데도 네. 심지어 이거 어디죠 이걸 치고 제 팔에 네. 가드가 있는데도 안으로 힘이 들어와요. 네. 로킥도 우이 힘을 주고 있는 임팩트보다 더 빠르게 차면. 감아 웃음, <가면서>. <웃음>, <웃음>, <웃음> 기 거두고. 네. 어 저는 이게 정말 막 이게 그 두껍고 네. 되게 빵빵해서 애뭐 그래도 받아주면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웃음> 생각을 했는데. 네. 겸손해집니다 사범님 당황하신가? 응! 성! 성! 실어야 이거 엄살 아니고 <웃음> 스타일 다르죠? TK 파이터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거를 TK 파이터가 받아봐야돼 <웃음> 어? <웃음> 어? 아 받아봐요 어디 한번 <웃음> 네. <웃음> <웃음> 이걸 선수들은 매일 하는 거잖아요. 어, 저거는 그냥 보조일 뿐이죠. 네. 네. 나중에 그냥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안 차갑니다. 이렇게. 연습할 때는. 네. <웃음> 네. 저 잘못 온거 같은데. <웃음> 네. 극진은 이제 맨손 타격이지만 선수 보호차. 이제 맨손 치면 죽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특가된 게로우이 엄청나게 셉니다. 뭐 극신 선수 기록이 3톤으로 오! 오는 사람도 있었합니다 지금 바디미트, 바디미트. 황사님한테, 아, 저 밑에, 밑에, 바디미트. 저 밑에. 아, 밑에 거, 밑에 거. 로우킥, 로우킥 한번. <웃음> 네, 네.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 로우킥이 발 각도에서 맞게끔 칩니다. 그래서 발차기는, 저보다 뭐 잘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어서 어, 나가는 타이밍과, 추위됨을 반이 트는 타이밍, 치는 손의 타이밍, 플러스까지 호흡까지 맞으면 파격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근데 더, 더 플러스 알프로는 맞는 각도, 뭐, 이렇게 맞느냐. 이렇게 맞느냐에 따라 또 수율이 달라지는데, 음, 네. 그 야구로 치면 홈런 나오려면 정확하게 체중이 위치로 빡, 빡 홈런 나오듯이. 이렇게 네. 차도 발차게 맞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접어줘도. 조금만 쳐보셔서. 오. 그래서 이제 파워 맞추면 이렇게 차는 겁니다. 이렇게. <웃음> 차보십시오. <웃음> 제가 차볼까요? 네네. 선생님, 제가 왼쪽 다리가 안 좋아서. 차, 네네. 말도 잘 찹니다. 아, <웃음> 어, 오케이, 네네. 네네. 제가 설명했던 거에 이제 단련된 이제 정강이랑 이리 들고 있으면 더 좋겠죠? 이거를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풀파로 차면 아, 이렇게, 불파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니다 네. <웃음> 여기서 이제 치는 거, 와차는거 거에... 네. 각도만 잘 맞으면 네. 있으면 <웃음> 벗는니다 <웃음> 아나 진짜 너무 너무 어이가 없는 게아 저도 그 어, 그래도 운동하면서 로렇킥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암그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이 이게. 패드를 대놓고 봤는데도 와 충격이 진짜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 어,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웃음> 참 미들도 이파워예요 어, 저는 미스를 잘 타면 그러니까 좀능력이나거든 네. 참,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소리가 많이 나죠 네, 조금 네. 더이면 조금 뭐 더괜찮요여기그다 바로 좀더들어고 잡기 겁나는데 <웃음> <웃음> 아배반 우와, 우와. 아, 너무 확실해지자. <웃음> 근데 밑으로 치는 거는 중요하잖아. 어? 사람처럼 이제 그걸 <웃음> 아는데 뭘까? 이제 저도 그 밑을 움직이지 않는 걸 차는 거는 그렇게 무술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대를 강하게 타격할 줄 아는 사람은 움직이는 상대를 사람을 상대로도 네. 타이밍만 맞으면 그 파워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두분 진짜 엄청납니다. 맞으면 갑니다 진짜. 네. 호흡을 이 이렇게 호흡을 으면서이 보갑의 힘을 다형성상태서 잡아야 할이 있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갑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을 다 때려도 돼야겠다 그러니까 공기가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공련된 힘을 다 때려도 돼야다 뭐 그래서 공기과 같이 다는거도요두 분이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웃음> 우와. 갈비는 다예안되네 갈비는 좀좀가 하게 되고. 네네. 좀 기름 온 꼬시고. 이거 보 공기가. 네. 초 아니 공기 옷위았거든요 네네. 아. 그꼬 네네. <웃음> 이런 느낌. 음. 보에 아예 근육으로만. 밥이 이렇게 네. 아니 그왜 벽에. 얇은 스펀지 대놓고 치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엄청 그 그러니까 그얇그 그 푹신한 막 뒤에 되게 단단한 벽 있는 그런 느낌있죠 제가 완전 안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른이야, 그래도... 흥이 아니겠어요? 어... 아, 네네. 뭔 네. 아, 네. 요 네. 아, 아, 예. 이게 명치가 단련이 된다고요? 어, 저희가 이렇이단련 하시면 어이게하나둘나한이만가이이 이게 단련이 된다고요? 네, 제이방패을겠습니네 네, 단련 방법을 또 해드릴까요? 보갑할 편이에요. 아아아 아. 단 말이죠. 네네 호흡을 똑같이 아고 아. 네, 이이가이버티은 있습니까? 아. 때는 손가르시아 네. 이렇게. 모든 걸다 밟을 건데. 네. 밟을 때마다 인 주시면서. 네. <웃음> 한발만 더.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 <목소리도> 아, <너무> <웃음> 근데, 그 근데 이게 체험이 안되네